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어 무료 시면 뽑 매일 주네요. 자 무료 뽑무뽑한번 갔다 올게요. 뭐야 바꿨네? 우와. 어 신경 많이 썼네. 야뭐 신경 많이 썼다 이거. 뽑아라 뽑아라 뽑아라. 뭐야? 아 바뀌었네 이거? 아아니렐나 같은 이 없네 어어에배 베렸네 이씨 그니까 군끼리 구별이 안되네 금끼리 구별이 돼야되는데 가자! 하와 마즈 오뎅 아 미치겠네 이거 오 어, 빨간 깃발 뽑아라 뽑는다 아씨 가자 아, 씨. <목소리> 소리는 아주 그냥 겁나게 화려해졌어요. 전혀 안 돼서. 아, 이거, 아, 날릴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이. 아이. 아, 장난치네, 지금. 자, 바로 가요. 아,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알았어. 알았어. 아. 여기서 기어포스를 쓴다는 거야? 아. 득점자 깃발에 긴장을 해라. 득점자 깃발에 긴장을 해라. 득점자 깃발에 긴장을 해라. 득점자 깃발에 긴장을 해라. 오오오오 스네이크맨! 오오 아씨 카와마치! 아씨. 아씨 하마씨, 있대아쿠비씨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아씨가지 아아씨 출발 여기 한번 텀을 둬야돼 안나오면 계속 안나와 안 나오면 진짜 계속 안 나오거든. 아또 빨간 깃발이긴 한데. 가즈아가즈아 뽑아라, 뽑아주세요. 기 윤호 씨님이 2야 오늘 윤호기 자오아 공격자인데 아 미친 봉쿠에가 여기서 왜 나와 어. 아 미친 봉쿠에가 왜 나와 여기서 아씨 씨. 아, 씨. 아 이게 깃발로 미리 보고 뽑는 거라서 이게 또 애매해요 이게 또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지금 봉투레가왜나바로 가야 돼? 어 아까는 남이랑 상디였는데 이번에는 블루기랑 조로야 오오오금기빨금기빨야금기빨 오 금깃발. 자 금깃발 뽑아라. 자 금깃발이요 에 금깃발. 자 카마치랑 킥프안나오면돼요아 금깃발 금깃발 금깃발 선생님들 금깃발이에요 지금 금깃발이요 에 금깃발. 자 방어형만 좀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뎅 나올 것 같다. 야 이거 오뎅 나올 것 같아. 아씨. 아씨. 오와. 기어포스. 뭔데, 이거. 아씨. 아씨.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신로우 상타다? 그지? 신로우 상타지. 아! 껌깃발 똥이다 이건! 아, 나미상디. 스네이크맨 뽑아줘야돼. 아... 아... 아... 안 죽어 같지 않냐? 아, 아, 아, 아, 아, 오, 어? 아, 키자루 씨, 아, 키자루 씨. 아.. 키자로 이씨 아.. 키자로 이씨 아 오뎅 두번은 떠줘야돼 빨간깃발이네 왜 뒤에 친구들이 없지 이번에는? 야 느낌이 좀 달라 뒤에 친구들이 없어 뒤에 친구들이 없다니까? 야 좋은건가봐 뒤에 친구들이 없었어 뒤에 친구들이 없어서 뒤에 친구들이 없었어. 동료들이 뒤에 없었다는 거야. 코즈키 오뎅 사마. 아, 카와마치 아, 카마치, 씨. 에이 뭐, 죽겠냐, 이씨. 아, 씨. 카마치, 씨. 네 발인데, 아, 씨. 출발. 계속 가, 씨. 친구들이 따라와야 좋은 게 나온다고? 아, 이번엔 또 뭔가 보물이 약해 보이는데. 아, 미친 까. 아, 친구들이 없어.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 아씨, 아씨, 아치 아씨, 아너아없아진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아나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간다, 또 간다, 씨. 오오, 동료들. 동료들이 있어요. 아, 빨간 기발 씨. 아, 아 소바 마스크 안 나오냐, 소바 마스크? 아, 소바 마스크라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소바 마스크, 오! 아, 공격수네, 아, 씨. 아, 오키쿠 나왔다. 이거 오키쿠는 남자냐, 여자냐? 얘 오키쿠, 난, 이거 나, 얘 남자죠? 오키쿠, 이거. 가겠습니다. <웃음> 아, 오키쿠, 이거는 오키쿠로, 운이 다 했을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오키쿠로 끝날 삘이다, 이거. 082님이 천원을 후원했습니다. 아자 두발! 두발 쏩니다 두발 쏴요 자 남은 두발입니다 동료들이 없네 또 이것도 망했네 아우씨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 이거 왜 없다는거지 이건.. 아직 없어 뽑아라 느낌 좋지 않으면 난것같은 아.. 아.. 아.. 내가 할 때는 근데 앞에 선물이 없어 한번더뜰수 있을 거지. 여기서 뭐든 나오지 않아. 아 오늘 내가 써온 거잘 알고 안 주네. 아, 씨. 아, 퍼피. 아, 아, 죽중한 나 마지막. 씨, 마지막. 황금 기발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달린다. 아, 씨. 아. 아씨 혼잔데 아.. 뽑아라 나는 진짜 초패 안나와 아씨 아씨 아 기분 좋은 윤호신님이 2천 원을 후원했습니다. 형저도 아... 로우와 키자로 카와마츠 오키쿠 나왔는데 아무래도 진짜 제 기운이 아... 간거 같네요 키키야. 아, 아 죽이 싫으면 씨 죽이 싫다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 그냥 죽기 싫으면 죽기 싫다고 얘기하라고 반다이 그냥. 너안 준다고 얘기하라고. 나는 황금기빨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비비좋 아, 씨비비았어요 아, 너 아, 까 봉쿨에 떴을때 진짜 피았어요 아, 너았어 아, 끝나버렸어 아, 통신오류. 어0 아, 너무 좋았어 어 우소띠 자 우소뿡 우소뿡 와아 어, 뽑아라 이 에라 이씨